Music 나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oh, oh, oh, oh, oh. 주의 신 사랑으로 남 이 없이 넓은 날 위해 우리 주의사